천년 십만원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콜네레가 나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해 동안 제 농사 거지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 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반사이기도 하지만 모자집 딸을 며느리로둔 덕택에 촌누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해 어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료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 살림살이에 또한번 감격했다. 그런데 주목주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천년 십만원이라는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무엇을 썼길래 이렇게 쓰여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일년 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눈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 아들 가족의 주저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 지고 간한 해의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쌓아서 마치 세해이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섞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엽 판사 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양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천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며 수화기를 내팽기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란 판사의 영심에 안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태수습연 대책 마련으로 몇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나지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아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을붙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를 모두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나오자 사위가 한단, 한다는 말이 천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하루방처럼 굳은 채 서있자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 말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천년 십만은 원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용돈 오십만 원 이런 항모의 며느리 가게부에 자리 잡 자리했다. 짠한 글에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께 자주 배우면 서요 몇해전 읽고 오늘 다시 접하니 감겨 눈물이 나네요. 판사들의 지혜로운 행동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들 주변에 흔히들 봐온 현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동 좋은 일 중에서.